bmw ogt 차량입니다. 실내에서 매연 냄새가 이제 많이 나가지고 입고를 했습니다. 어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dpf 쪽에서 매연이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. 보시면은 엔진 고속 쪽에 이렇게 까맣게 매연이 샌 자국이 있습니다. 이 가스켓, 가스켓을 보시게 되면은 가스켓에서는 샌 흔적이 없습니다. 이쪽,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음, 달려 있어야 될 부품이 하나가 없는데요. 음, DPF를 이제 잡아주는 브라켓트가 없습니다. 브라켓트가 이 없다 보니까 DPF가 이 밴드 쪽에서만 잡아주고 이 뒷부분에서만 잡아주기 때문에 DPF가 상당히 이제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켓에서 터진게 아니고 음, 여기 DPF 이 DPF 이 부분에서 이 용접 부위입니다. 이 용접 부위가 깨지면서 이요 부분으로 매연이 생겁니다. 이제 물을 뿌려서 이제 확인을 해볼건데요. 어, 요 부분 이요 부분을 잘 보세요. 여기 물이 새는 게 보이죠. DPF가 이 DPF도 마찬가지만 지 다른 걸 이제 조립할 때는 음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켓라는 거는 그 부품이 이제 고정되게끔 이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품 자체를 이제 빼먹게 되면 이 다른 부품에서 이제 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조립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서 신경 써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